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잘 지내고 싶죠 그래서 그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거나 규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약속과 규칙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내가 요 많이 바빠요 장거리일 수도 있고요 주어진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규칙적인 패턴으로 두 사람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와 나는 요 주말마다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요 내 남자친구와 나는 요 퇴근을 하면 하루에 한시간씩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은 카톡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로 했거든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카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런 약속들을 했을 때 내 상대방이 그것을 응해주면 나는 마음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 같고요 또그 사람도 그걸 원하는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는 참 기분 좋은 일이고요 그것이 유지될 때도 역시 안정적인 기분을 주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 약속이 깨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내 상대방이 요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 약속을 깨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런 약속을 깨는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약속을 깼다면요 그 사람은 요 반드시 미안해해야 되고요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약속이 깨짐을 당한 사람에게 뭔가 설명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게 되죠 사실 약속을 했을 때요그 약속이 깨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 줄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되거든요 그럴 마음도 있고요 근데 약속을 깼는데 내가 한번 넘어가 줬어요 그리고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두 번째로 약속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요 지난번에 내가 관대하게 넘어가 준게 독이 된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 주니까 이 약속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엔 나는 지난번에 봐줬던 것까지 합쳐져서 상대방에게 서운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지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요그 약속을 깬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지난번에 넘어가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별 문제 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을 깼을 때그 약속에 대해서 앞전 것까지 포함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렇게 믿었던 자기가 억울해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깨진 것 가지고 두 사람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 나는 약속을 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미안해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용서해 주는 게또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용서해 줄 위치에 놓이게 되고요 누군가는 용서를 구걸해야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단 말이죠 바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물론 상대방이 요 나한테 미안하다고도 하고요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해올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요그 느낌이 요 조금 떨떠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사실 나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오면 너그럽게 봐주려고 했었는데 이 마음을 좀 떨떠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내가 지금 너그럽게 마음 먹었던 게 오히려 호우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내가 이런 약속을 깬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게 내가 너무한 건가? 내가 너무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감정도 분명 퉁명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과를 했는데 마음이 떨떠름하고 요한 사람은 사과를 받았는데 마음이 떨떠름해졌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서로 불편한 감정이 생기다 보면 요 용서를 구할 사람은 용서는 구했잖아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사과를 받은 내 입장에서는 요 네가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런 식은 아니잖아 라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는 냉기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깬 사람 입장에서는 요이 약속이 족쇄처럼 느껴질 거고요. 사과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요 다음번 약속을 깨는지 안 깨는지 벼르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까지의 흐름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요. 우리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약속을 왜 했을까요? 이 사람과 안정되고 좋은 마음으로 가보기 위해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요이 약속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더안 좋아지고 있어요 차라리 원래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요 이런 문제로 충돌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 사람이 연락을 못 했든 약속 시간에 늦게 나왔든 그 사람을 관대하고 너그럽게 내가 용서해 주면서 이해해 줄수 있는 포지션에 놓였을 거고요 그 사람도 미안한 마음을 나한테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자친구가 담배를 펴요 근데 여자인 나는요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노력을 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그 노력을 하겠다는 게 나한테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만나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거나 금연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남자 입장에서는 요 자기가 꺼낸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러자라고 너하고 만나는 동안은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할수 있고요. 또 내가 금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역시 이 순간에 요구를 했던 내 입장에선 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니까 기분이 참 좋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내 실수는요 그 뒤에 벌어질 내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감정이 될지 유추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남자친구가 나하고 만나면서 내 앞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 시간들이 꽤 많았어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 내 남자친구와 내가 충돌을 하고 요 싸우게 됐어요 내 남자친구가 홧김에 내 앞에서 담배를 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싸웠던 건 담배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피는 모습 때문에 요 이제는 그쪽으로 내 감정들이 뿜어져 나가요 내 앞에서 담배 피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내 상대방은 요 화가 났으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조금씩 더 악화시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많이 좋아해서 그 사람과 어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패턴으로 가보려고 약속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계신다면 그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 요그 규칙적인 게잘 이어진다면 참 편안하긴 한데요 그 규칙적인 것이 자꾸 물러지거나 깨지게 되면 내 마음도 몹시 불안해질 거예요 반대로 요 남자분 입장에서 요 규칙과 약속을 정해놓고 그걸 응해주면서 자기가 멋진 척은 할수 있지만요. 여러분들도 그 이후에 내가 여자를 대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는 어떤 의무감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단은 멋진 척하자는 식으로 약속을 해버리고 계신 건 아닌지. 나는 내 상대방이 약속을 못 지켰을 때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님에도 호구가 되기 싫어서 그 약속에 대한 벌을 그 사람에게 줘야만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규칙을 정하는 게꼭 바람직한 행동인지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